수컷이라고요. 약간 이건, 오늘은 근데 야자스 컷이라기에는, 결의를 다지는, 어. 제짱이, 와! 제짱이 형에다가, 라데정님 제짱이 형에다가, <웃음> 라데정님네 호피아트 라이프도 세고, 하드탱크 어떻게 하느냐고요? 카운터에요벤 하나도 안 당했대. <웃음> 이겼다. <웃음> 이거 이겼다. 버티워에다가, 미드 원챔, 타고 원챔이면 질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큐가 질 수가 없는 큐야. 프로게이머 5인 큐 아닌 이상은 무조건 이겨요. 또 이제 우리 팀 정글이 또 이제 절아대님이 팀으로 걸리면 승률도 1 0 0예요탑 뭐나 올라나? 뽀삐? 잭스? 카밀. 카밀 나오겠네, 카밀. 카밀 뽑겠다. 레넥톤, 카밀. 어? 아저씨 갔다 올게. 같이 날거예요 아마. 뭐야, 이걸 한다고? 이걸 한다고? 승카르마? 이걸 한다고요? 그 이거만 가면 되잖아. 뭐, 도벽 사라져서 이제는 뭐. 진짜, 진짜 개꽁승. 일단, 인게임 매너.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가봅시다. 저거 카르마 은근 빡센데, 도벽대나 빡센 거지. 이제 와서 뭐 별것도 아니지. 그냥 같이 맞아도 돼요. 조합 자체가 맞아도 돼. 뚜적에 맞아도 돼요. 망하면 끝도 없이 망한다, 우리. 우리 망하는 순간 게임 지는 거예요. 7대3으로 넘어가면 지는 거고, 6대4까지는 우리가 이겨. 아. 아내미년 아까워라 아 민년 길막 진짜 하지 마요 안 아파요 아 어디 이게 뭐아 진짜 오지게 견제하네 그냥 견제하느라 민년 버리네 뭐라? 근데 카르마가 진짜, 진짜 야금야금 때리는데 기분 진짜 더럽다. 너무 더럽다. 이거 킬가 한번 잡히죠? 아. 와, 여기 있었어? 언제 왔어? 한번더 죽으면 큰일이다, 이거. 한계점이 세 번이고 한, 한 번까지 괜찮아. 와, 들어갑시다. 올딩 하라 그래요. 정글 동선 밟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아 역시 이형 잘해. 이형딱 원하는 대로 해준다. 궁 마지막에 딱써주는거 느낌 있었다, 저요. 아, 만안 크면 캐리 가능해. 이게 어디 가네? 와, 사... 와 잠깐만 돼요? 아 하지말지 어? 아나안 죽는가 보성이 아풀 있어요? 더 있어요 당신? 스테락 가고 블릭을 네, 가고 스테락 가고 가엔 가면 될것 같아 네, 저거 너무 떼네. 헬리스 와 아, 리스 와트. 아, 이 풀을 못 맞췄어. 와우. 아 근데 아까 전에 일리스를 잡았어야 되는데 큐를 못 맞췄어 한테아 이거. 아큐 맞췄으면 깔끔하게 잡는 건데 나. 아, 여기가 네. 아이고. 아, 님들아 아니 님들아 앨리스가 잘컸더라되는아야아 아깝다 휴한방 너무 아쉬운데? 제대로 물어줬는데 게임. 앞에 커트하려면 스테라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테라, 언제든 좋기 때문에 진짜 언제든 오라요. 스테라발. 안 아, 돼! 네. 형, 한만못 섰다. 와우! 어디로 왔요 여기서 가엥 가주면 완벽하다 가엥에다가 그 적응형 가주면 끝이다 여기 공이 들어오지? 아 큰일 났는데 마지막 야 리삼보다 버튼 편하다 내가 아 근데 이러면 질텐데 야 쎄다 개쎄다! 왜이렇쎄 개쎄, 저거? 아아.. 아아 96등 좋아요! 야 <웃음> 이길로 좋아요!